안녕하세요. 쌀이 없어요 입니다. 이에나 입니다. 제가 수술 받은지 2주가 지났어요. 저는 자가지방이식을 안면 자가지방이식이랑 V라인 지방 흡입을 했는데 음, 2주 지난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에 듭니다. 얼굴형이 일단 제가 뭘 했냐면은 지방이식을 허벅지 양쪽과 엉덩이에서 빼서 이마랑 상대랑 팔자랑 턱 끝에 넣었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제가 이마를 까고 있죠 <웃음> 저는 원래 이제 이마를 제이 항상 가리고 다녔어요 앞머리를 내려가지고 짧게 잘라서 이마를 가렸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래도 트레스젠더다 보니까 그 과거에 남자일 때의 모습이 남아있는걸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컴플렉스였던 게 이마예요 남성분들은보통이들은 이마가 각진 경우가 많아서 제가 제 이마가 각진 걸볼 때마다 다시 제가, 제가 제 이마가 각진 걸볼 때마다 그런 남상이 다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렸는데 이번에 지방이식하고는 이마가 좀 매끈해져서 그래서 이제 이마를 이렇게 까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아니 원래 볼이 좀페인 스타일이어가지고 지방을 채워서 통통하게 그리고 팔자. 아무래도 요 팔자가 있으면은 조금 나이 들어 보이니까 저도 이제 슬슬 나이가 신경 쓰이는 그런 나이라 어, 이 팔자를 좀 채워서 팔자가 없어진 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무턱이었던 그 제가 지방 이식을 통해 뾰족한 턱이 된 것도 마음에 들고요. 자, 아무튼 이 지방 이식은 음, 과거에도 제가 좀몇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식은 제가 어느정도 이렇게 나올거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V라인 지방 흡입을 한거는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V라인 지방 흡입을 했거든요 뭐 원리는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지방을 어떻게 이렇게 빼서 라인을 다듬었다고 하는데 지방을 넣은 부분과 이어지게 매끈하게 라인이 다듬어져가지고 저는 지금 매우 만족하는 라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이뻐지는 것도 이뻐지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화려하게 이쁜 것도 좋지만 어떤 디테일, 약간 실루엣 그런 부분에서 미묘하게 조금 다듬어진 모습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원하는데 이 V라인 지방 흡입이 그걸 해줘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윤곽 수술을 안 했거든요 옛날에 윤곽삼종 수술을 할까 하다가 음, 아좀 무섭기도 하고 <웃음> 뼈 깎는 거니까 그래서 안 했었는데 음, 이제 조금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남았었거든요 요건 이제 지방흡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시술은 되게 간단했어요 수술받고 다음날 바로 반창고 다 떼버리고 화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수술 받고 내일부터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그런 굉장히 좀 편안한 과정이었고요. 뭐잘 때야 땡김이 차고 자고 하긴 하는데 한 2주 정도는 뭐잘때 그런 정도야 뭐 가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제가 제 받은 이 자가 지방 이식과 V라인 지방 흡입은 저는 대만족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고 이 정도 선, 요렇게 보면은, 라인이 정리된 게 얼추 보이죠? 여기좀 화장을 좀 하고 찍을 걸 그랬나? 눈곱 있는 거 아니지? <웃음> 아니 눈곱 있으면 그냥 써주세요. <웃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요렇게 얼굴형이 정리가 됐고, 어, 지방이 식간한두번더 남았어요. 그래서 지방이 생착률이 사람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빠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빠진 만큼 미리 뽑아 놓은 지방으로 다시 채워가면서 이제 완성된 얼굴형을 가질 수 있도록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이주된 얼굴이었습니다. 뿅